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 특별하다기보단 약간 색다른? 약간 생소한 요리인데 만드는 건 그냥 평범한 파스타인데 여러분 파스타가 핑크색이라면 믿기시겠어요? 파스타 소스, 면, 모든 게 그냥 다 핑크색이라면은 과연 인공적으로 색소, 뭐 윌튼 색소 이런 거 넣어가지고 핑크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아주 이쁘고 블링블링한 핑크색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스파게티면 다진 마늘, 소금, 우유, 베이컨, 양파, 청양고추, 비트, 후추 양파는 반 개만 쓸게요 채 썰어주세요 청양고추는 들어가면 약간 느끼함을 잡아주고 약간 매콤하거든요 저는 크림파스타에 청양고추를 꼭 넣어 먹어요 맛있거든요 베이컨은 한입 크기로 잘라주고요 이건 비트인데 아주 빨갛고 분홍색 이쁜색을 내줄 거예요 많이 필요 없고 조금만 있으면 돼요 너무 크니까 조금씩 잘라줄게요 믹서기에 비트를 넣고 물은 아주 소량만 넣어줄게요 믹서기에 갈아줄게요 체에 걸러서 핑크색 물만 이제 쓸거예요 아주 진한 포도주스 같은 색이 나왔죠? 달군 후라이팬에 베이컨을 볶아주시고요 베이컨에서 기름이 좀 나오면은 다진마늘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그 다음 채썬 양파 양파도 반쯤 볶아지면은 우유 우유를 넣고 청양고추를 처음부터 넣어버리면 초록색깔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끓기 전에 이제 치즈도 넣어가지고 서서히 녹여주세요 아직 크림 스파게티의 농도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불을 끄고 끓는 물에 소금 한 숟갈 올리브유 기름은 생략하셔도 돼요 스파게티 면 1인분 1인분을 넣고 8분간 삶아주세요 면을 처음부터 삶아 놓으면 얘가 불어버릴까봐 저는 소스 먼저 좀 만들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8분이 지났으니까 불을 끄고 면을 건져줄게요 여러분 지금 면이 완전히 다 익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완전히 다 익히면은 이따 또 소스에서 졸일 건데 불어버리겠죠? 먹기 전에? 소스를 다시 끓여서 소금 후추 간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삶아 놨던 파스타면들 이제 소스가 원하는 것보다 약간 더좀 많이 걸쭉할 거예요 거의 없다시피? 이때. 아까 물들여 놨던 비트 방국자 정도 넣어주고 섞어주세요 그러면은 핑크색이 됩니다 핑크색 파스타 면까지 진짜 다 완전히 핑크색이 되더라고요딱이 즙을 넣으니까 소스가 걸쭉하고 자기가 원하는 농도까지 됐으면 이제 불 꺼주시면 돼요 지금 이게 면하고 완전히 딸기우유 색깔이에요 와우! 이제 그릇에 잘 옮겨 담기만 하면은 핑크색 파스타 완성됐습니다! 핑크색 파스타라니 면도 완전 핑크핑크에요 음음음음 음. 음. 진짜 딸기 우유 맛이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맛이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먹어보면은 그냥 일반 크림 파스타예요 와 이거 과연 무슨 맛일까 고 먹는데 응? 음? 그냥 평범한 크림 파스타네 색은 진짜 이뻤어요 이게 면, 뭐 베이컨, 양파, 소스 들어간 거 모든 게 그냥 다 핑크색으로 바뀌니까 와 어떻게 이거 비트 하나 들어갔다고 면까지 다 핑크색으로 변하지? 색감에 민감하신 분들은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뭐 파란색의 식욕 저하 색깔이라고 하잖아요? 핑크색은 식욕 저하 색깔인지는 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거 느낌 하나도 못 받고 그냥 평소랑 똑같이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은 핑크색이 식욕을 좋게는 그런 색깔인지 모르겠지만 겉으는 신기하지만 속은 그냥 평범하고 맛있는 크림 파스타 핑크핑크 핑크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 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식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